얼마 전에 화제됐던 커피숍. 네. 얼마 전에 화제됐던 커피숍 얘기를 해보죠. 어, 요즘에, 요즘에, 에, 일종의 밈이죠. 일종의 밈인데, 어, 어떤 게 있냐면, 뭐, 2050년, 2050년 최신 유행 커피숍 해놓고, 그냥, 어, 짓다만, 지다만 혹은 다 허물어진 건물. 예. 예, 이런 거. 요런거 이런 요런거를 이런 이제 해놓고 놀리는거죠 말 그대로 왜냐면 요즘 노출콘크리트 라든지 뭐 이런식으로 어, 아니면 은뭐 폐공장 이 폐공장 인테리어 뭐 이런거 있잖아요 요런걸로 이런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막 인스타 감성이네 인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50년 최신 유엔 커피숍이 나하면서 집단만 혹은 다 허물어진 건물 해놓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최신 유행 커피숍이다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인돌 <웃음> 고인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라 이거. 네, 이런 거이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놀림거리 밈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화제됐던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노출 콘크리트였고요 노출 콘크리트 혹은 노출 벽돌 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되게 에, 에, 허름한 다 부서진 어떤 그런 오래된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예, 느낌을 가진 걸로 이제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자 그게 마침 또 제주도에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카페를 가봄예 가봤었어요. 자그 카페에 이제 그 돌아다니던 거 말고 그 돌아다니던 거는 제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서 쓰긴 좀 그랬고 그 인스타 공식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런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 신기하죠? 자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이 이, 이 돌담 이거는 이제 제주도 특유의 돌담이고요 이제 이쪽 보시면 여기 보면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그냥 드러나 있죠 여기 이쪽 이거 이제 벽돌이거든요 그 벽돌 하나 이제 세워놓은 벽돌로 벽 세워놓은 이런 느낌이죠 이거 이제 다 허름하고 그죠? 예 제가 요걸 봤어요 요것도 지금 여기 창문 있는 데 있잖아요 창문 있는 데가 그냥 뻥 뚫려 있고 거기를 철이었나 나무 같은 걸로 그냥 창틀 했는데 창틀하고 그 콘크리트 거기 있잖아요 창틀 그거랑 그 콘크리트 사이가 막다떠 있고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래요 예 문두제도 되어 있지 않고 예 요런, 요렇게 런요 되어 있어요 또 데코는 보면 은 그냥 이렇게 벽돌 벽돌 벽돌 의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놀리면서 야, 이게 뭐냐? 뭐비 오면은 어떻게 마실 수나 있냐? 뭐 콘크리트 이거 먼지 날려서 여긴 진짜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비하하는 식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어, 제가 가본 결과입니다. 좋아. 아, 좋아. 좋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느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 그냥, 뭐 폐허, 혹은, 어 폐허, 그냥 폐허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폐허의 느낌? 음, 안 좋아합니다. 사실, 거저 먹겠다는 거지. 이게 뭐 예, 디자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느낌도 없고, 약간, 그냥, 나는 인테리어비 아껴 가지고 뭐 요런 요런 식의 에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좋더라 <웃음> 놀라워요 왜냐면 어 여기 기 였나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무슨 판넬처럼 되는데 여기에 그 디자이너가 왜 여기를 이렇게 디자인 했는지에 대한 어, 그런 내용들도 있구요 그리고 되게 건성으로 한것 같지만 여기는 아 여기는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인테리어나 데코를 했구나 라는 걸 느꼈었어요 어 이게 되게 세심하게 뭐 이런 거라든지 이이 이 위에 왜 벽돌만 놓는게 아니고 콘티스트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름 우리는 신경을 쓴 곳입니다 진짜 디자인의 어떤 그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철학에 따라서 여기를 꾸며 본 겁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냐 안 좋냐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차이고 예, 그걸 뭐 나는 그래도 나는 이런 디자인 싫어 이건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 이런 거 너무 좋아 그것도 그냥 개인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요즘 유행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도 이거야.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 요고, 요, 요, 요, 요 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든 직접 봐야겠다. 예. 네. 판단은 내가. 아. 만약에 우리가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어, 판단을 남에게 맡겨버리게 되면 진짜 많은 것들을 놓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네. 그걸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고 어, 그런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직접 안 가봤으면 아마 그 돌아다니는 그 사진이나, 그리고 그런 짤이나, 그런 거 가지고 뭐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욕하고, 뭐 이런 거에, 아, 여긴 진짜 심하다. 야, 뭐 이딴 데를, 뭐, 저도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직접 가본 게 되게 좋구나. 어, 최고는 확실히, 아, 어, 내가, 어, 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 어, 그게 진짜 좋고. 후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남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걸못 느낄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를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그냥 그걸로 보고 끝냈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데 가서 와난 절대 이런 데 다시는 가지 않아야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를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내 감성이야? 나한테는 여기 진짜 맞네. 어, 라는 그런 되게 나와 맞는 곳을 발견했을 때그발기 반가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 좀 경험해 보시라. 뭐든. 예. 네, 뭐든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되게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나중에 이제 기회되면 또 만약에 제주도를 제가 또 가게 된다면 예 여기는 한번더 가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또 유명한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약간 요런 식의 그 디자인이 있는데 있는 데 거기는 되게 별로였습니다 예 여기는 뭐 에이 여기는 별로 예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해놓은 것도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